이라고 좀더 사실적인 느낌이 확실히톤 다운된 거는 우와 아, 이런 상상력들이 또 그렇게 땡기진 않네요. 약간 <웃음> 오늘 야 <좋아야 돼. 웃음> <웃음> <아니, 잠시만. 웃음>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 커스텀을 열심히 만들고 계신 우리 살빠진 아이언데드님을 모시고 커스텀의 세계로 한번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핏겨 커스텀을 떠나서 이제 제 몸까지 커스텀하고 있는 아이언데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살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저 거의 20kg 가도 빠졌습니다. 왜그런 이유가 뭐예요? 아, 연예인처럼 약간 인싸로 진출하기 위한 뭐 그런 교두보예요 그그 아니면 그냥 자기만족이에요, 뭐예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음. 건강도 좀안 좋아지고 딸이 뚱뚱한나빠리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음.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또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네. 좀더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또내 몸도 커스텀한다는 주제로 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같아가 좋아요 아니 조회도 잘 나오는데요? 아니 그래서 오늘 어떤 걸 보여주실 건지 아. 또 한가득 한번또 가져오셨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떤 걸 준비를 하셨나요? 아 타노스 배틀 데미지 버전인데 네. 거기다가 또 배틀 데미지 더 넣으셨어요. 이게 좀 이제 커리터분들이 이제 네. 데미지가 조금 약한 것 같아가지고 음... 좀더 이제 이런 스크래치 부분을 좀더 내고 네. 네. 톤따운시키고 예. 피부에 좀더때 같은 느낌을 좀더줬죠 원래 배틀, 배틀 데미지 버전 비교를 해봐야지 뭐가 달라진지 알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확실히 톤 다운된 거는 맞고요. 이쪽에 굉장히 네. 많이 데미지들을 네네. 더 입었네요. 그렇죠. 이제 손상 이된게 원래 네. 영화에서 보면 좀더 스크래치가 또 많이 가 있는데 양산돼 있는 걸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좀더끌었다고 그러니까 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약간 그 상대장이랑 싸울 때 정도라면 네네. 이때는 이제 완다한테, 완다한테. 완전 두드러맞았대데 네. 터질 때그 네. 정도네요. 그런 느낌. 음 아니 뒤에도 이런데 상처들을 좀 많이 더 내주신 것 같아요. 오이 원작을 막 많이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네네, 그냥 음, 너무 좋습니다. 네. 실제로 영화 자체 그 마지막 엔드 게임 그 전투 장면이 굉장히 좀 어두울 때 진행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노스의 이 갑주도 굉장히 더 어두운 느낌이었거든요. 네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뒤에 이렇게 이 몰드가 조금 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확실하게 파주셨네요. 그렇죠. 이게 있죠. 아무래도 양산은 찍어내다 아, 보니까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깨 부분도 그죠. 렇판에서 네. 아, 그런지 네. 좀더 사실적인 느낌이 있고 네. 뿐만 아니라 나노 건틀렛도 톤도 네. 많이 다운 해준 것 같아요. 네. 음... 톤 다운이 약간 좀 네. 기어들한테 MSTG 같은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네. 네. 톤 다운만 해줘도 엄청 퀄리티가 네.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랑 또 같이 온 녀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탄옥수가 있으면은. 네. 비교적 최근에 제가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입니다. 아우! 끝끈끝끈한 뜨끈 신상. 신상을 네. 또다 이렇게 젖 네. 뜯어놨네요. <웃음> 오! 단호수, 오. 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네. 좀 아쉬워했던 이 어깨 네. 데미지를 네. 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어요. 음! 음. 패드 자체도 그래도 조금 더껌껌껌한걸좀 넣어주면서 네네. 그 마지막 느낌을 더 살려주신 것 같고 네. 삼천 같은 것도 조금 더 리터치해가지고 주면서 음 얼마나 데미지가 더 많아진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원래 배틀 데미지 버전 한번 가져와봤어요 자... 순정도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순한 맛. 네. 음. 음. 배틀 데미지 순한 맛이고, 이거는 매운맛이라고 막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라맛 정도가 되는 거 같고. 아것 같고. 어, 그래요? <웃음> 어. 아. <웃음> 아니, 확실히 비교하니까 또좀더 보여요. 진짜 그, 전투에서 네. 먼지 많이 뒤집었으 확실히 <웃음> 많이 나네요. 아, <웃음> 할까? 그만 사. 뒷부분도 굉장히 톤다운을 시켜주셔서, 데미지를 따로 더 넣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웨더링만 좀 넣고 음. 톤다운 넣어준 정도만보면요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순정 상태에서 아이언데디님이좀 데미지를 주고 톤다운을 시켜준 건 이런 느낌.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비교해 보시고 어또이 부분에 또 나름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그럼 또 다음 작품 한번 보여주죠. 아, 네. <웃음> 아 요즘 제 유튜브에서 한 지금 두 작품이 아이언데디 유튜브를 먹여살리고 있는 네 그렇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다 슈트업 되는 장면들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게 처음에 슈트업 하는 장면이라고 만들었는데 네. 저도 하다보니까 너무 데미지 같은 <웃음> 거예요 해치된 느낌과 슈트업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따지고 저, 제가 봐도 <웃음> 데미지를 입힌 것 같이 좀 보이고, 네. 담 다음에 보면은 이제 패칭 파츠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라가지고, 이제 얘네들 안에 그 부속품 기미 같은 걸좀 살려야 겠습니다 약간 가면 자체가, 네. 그죠. 오페라의 유형처럼. 아. 한쪽만 네. 입혀가지고. 네. 그 나노수트가 입혀질 때, 네. 한쪽부터 입혀지진 않잖아요. 맞아맞아 맞아.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게. 다르게 보고 싶다. 해 보고 싶다. 이게 제 거라서 또. 그의뢰자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편하게 한것 같아요. 난 제가 하고 싶은 데 솔직하게 말씀해려도 돼요? 네. 뭐 그렇게 땡기지는 않네요? 주변에서 <웃음> 잘랐잖아요. 그럼 대치고! 이 뭐. <웃음> 친구는 우리가 또 열광했던 인피니티 워 처음에 이제 나노스트가입혀지는그 장면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래도 네. 영화에 있는 장면을 살린 거라서 네. 클래터 분들이 봤을 때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 친구도 핫토이 네. 뜯은 게 아니고 네. 핏투버룩 거. 핏투버룩 해충고 음. 거 제가 알았던 거아요 어? 그래요? 네. 원래 어떻게 바뀌었는 집으로 한번 볼까요? 아~~~ 이랬던 아이언맨이... <웃음> 이 아이언맨을 뜯어서 이렇게... 와 아, 그러면은 도색 자체도 네. 확실히 뭔가 퀄리티가 높아진 느낌이 있네요. 네. 우와! 이게... <목소리> 소리가 나요. <있다. 목소리> 네, 로봇 다운 비중이 아니라 미사도발사 오! 이 허리를... 와! 어? 잠깐만, 이거! 어? 오! 오! 오! 어? 어? 어? 허리를 이렇게 꺾으면 자동. 이렇게 하면지 미사일도 발사되고. <웃음> 어, 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탁 쳐가지고 또 데미지 거의 뷰. 아! 탁탁 쳐가지고. 뒤에도 이렇게 또 파츠들을 또다 넣어준 느낌. 아 자석으로 아래쪽도 빠지나요? 네 전부 다. 아, 아, 아 그래서 만약에 조금 입혀지는 초기 장면 할 거면 요거 다 그렇죠, 빼고, 다 빼고 요거 다 얘만 해도 되겠네. 아요다 음. 빼도 그죠? 뭐허징이 좋지 않습니까만. 네. 이런 느낌으로, 그죠 자, 또 다음 작품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뭐디 저기 피규어 박스에서 뭘 가지고 옵니다. 오, 장갑까지... 아시 도료가 덜 말랐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방이 좀줄수 없는데, 제게 아껴라서 아, 그런 그래. 것도 있고. 아, 나도! 그랬네. 그러니까, 아, 나보고 필요한 얘기였구나, 나도그고 혼자 눈치 없이 그냥 어, 퀴즈 치구나 했더니 <웃음> 원더우먼 금색 맥기 만질 때도 장갑 안 꼈던 사람인데. 아, 그래도그 보고 제가 챙겨봤습 우와. 와, <웃음> 우와. 잠시만. 베이스. 이게 마크 식스 아니에요? 네, 워머신 마크 식스. 웜워신 마크 식스인데, 네. 원래 이렇게 무거웠나? 아니, 베이스? 아, 베이스, 잠깐만요. 하기 전에, 베이스 이거, 와. 이거 캡틴 아메리카 베이스네요, 전혀. 아크릴 베이스인데, 요거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그 유튜브 핫. 아... 오! 어! 그 유튜브 핫. 아... 오! 어! <웃음> 사무쳤다아 <웃음> 여러분 예, 이게 뽑... 뽑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순간 절차를 붙여놓은 건데 저는 이게 어, <웃음> 보여 드리려고 <웃음> 저도 어, 제, 어, 죄송합니다. 순간도 못한 일이라서 이거 제가 순정을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어, 어, 이거 잘하시니까 아뭐 어, 이건 제가 예, 이렇게 좀네 이렇게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좀... 그냥 올릴게요. 올리... <웃음> 아 이렇게 해주죠. 이제 아까 어깨랑 이런 데는 이제 또 안연언톤처럼 네. 문이라고해야 되죠? 비닐분이? 네, 비닐 같은 걸좀 넣었어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네. 파츠가 네. 색깔을 얼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아, 아, 도색 자체가 네네. 좀 변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오히려 약간 그색 분할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완전 한 톤보다는 네네. 뒷부분도 너무 예뻐요. 단순히 색깔만 이렇게 입힌 게 아니고 여기도 캡틴 아메리카 별 모양으로 가슴 파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이거는 어떻게, 파내셔서 뭐 이렇게 마무리, 마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새 파츠를 아예. 안 그래도 이게 제일 만들었네요. 힘들었는데. 네. 그별 모양, 잘하고 해야 되나요? 우리 옛날에, 네, 옛날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네. 별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세복을 렸던그 네. 자예요. 그걸 <웃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걸로 종이에다 먼저 별을 아. 그린 다음에 붙이고 커팅기를 오낸 다음에 제가 사소지를 이렇게, 이렇게 맞춘 거예요. 어? 라이키 한번 뭐 틀어보실게요. 와 라이트 튀니까 와별 모양으로 다나오시는데 라이트가 이렇게 직사각형 정도만 나오는데 일부러 이게 아니 필름을 좀 방광처럼 그러니까. 필름을 써가지고 이런 걸로 좀구매를 많이 나왔어요 이건 워머신 거기 때문에 그럼 눈이 또 빨간색일까요 아니요 제가 바꿨어요 오, 오 라이트도 바꿨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이언 캐인이다 보니까 파래색 편한 좀더어올릴것같아요 둘, 이제 안에는 원래, 원래 빨간색이 아니에요. 이게 예. 예. 안에 그 필름을 뽑아서 아, 아, 그래요? 네, 결이랑 예. 맞춘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순정 하나 음.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 묵직하네. 약간 베이스가 이쪽이 조금 더 높아서 살짝 키커 보이는 거예요, 기분 탓이고. 와, 이렇게 또 비교해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기체처럼 보이네요. 캡틴의 상징인 A 마크도 네. 달아져 있고 또 이쪽에 어벤져스 네. 로고도또 달아놨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캡틴 헤드 들어가요? 아, 네. 안 그래도 캡틴 헤드를 네. 핑고 님이라고. 어 핑고 님이에요. 아, 어, 헤 음, 아, 머리 확실히 이 헤어 컬이 네. 더 밝아졌네요, 그죠? 금발로. 금발로 아, 좀막밝로 약간 조금 더 그리고 백인이 되는 느낌? 아, 네, 네. 또 커스텀하니까 또 커스텀 작가 헤드를 또 이렇게 꽂으면서 그죠 기분 내는 거죠. <웃음> 아니 운동했다면서 뭘 이렇게 힘이 없어. 예전 같으면 그냥 어? 그냥 이색적이네 이런 건데 헤기 카터도 캡틴이 되는 마당에. 네. 이야 이거또광패랑 열리를어 멸리를 어, 또. 멜리를, 멜리. 예, 네. 전지 가동 손이라도 열리도 어. 칩칩 붙어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렇지. 자석을 그냥. 아, 자석으로? 네. 자석 성해자 자석, 자석 다 그냥 <웃음> 자석을 쩍붙여버리다 이야, 이거 또 느낌 좋습니다. 와 이게 큰일났네. 왜냐하면 제가 아이언 토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거랑 또 세트로 네네, 갖다 놓으면 맞아요. 또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니까. 자꾸 나돈 쓰게 하지 마. 계속 할 겁니다. 아이언. 아, 이언 시리즈 시스템. 리피스텝이다고 토르 하고 가져가 봤어요. 아, 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또 세트 말이잖아. 그렇죠. 여기 또 마크 85 같이 옆에 있어 멋있다. 그이구나에서 만약, 상대장이 모두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다며 참, 이런 느낌이잖아요. 와 이렇게 또두개 놓고 보니까 또.. 사지 보니까.. 자 일단은 네좀 고민을 해보고요. 또 작품이 있나요? 아또 마지막으로 하나 나왔어 하나 더 있어요. 어? 스파이더맨 코터 디럭스 레이스인데요 네, 네, 이게 아직 스파이더맨 뽕이 끝물이라서 네. 마지막으로 밤새서 네. 벼락치기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아, 너무 벼락치기 한 적도 있긴 한데요 <웃음> 작품을 이제 신비오드 스파이더맨이라 해가지고. 신비오드 아, 근데 네. 이게 다 까만색이. 네, 글루건으로 아 신비오들을 표현해줬는데, 이런 이제 글루건 실 같은 경우도 이제 더미줄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일부러 이걸 네, 별로 편의... 남겨놓은 거예요. 네. 난 마감 처리를 덜한줄 알았어. 아, 오! 이유가 있었구만. 이거는 아예 도색을 네, 하고요 <웃음> 네, 도색 했어요. 아~~ 신비오트로 올라오는 장면을 그대로 연출했는데 네. 철사를 뒤에 좀 붙인 다음에 네, 뒤쪽에 글루건을 그 발라주니까 신비오트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야 뒤쪽에 이렇게 지금 신비오트로 이렇게 덮여서 네. 한 지금 반에서 한 60%? 70%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심볼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뽑아서 시트지를 아~~ 같은 개로 가공되는 아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뽑은 다음에 이제 위에 그냥 붙여줘도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톰 홀랜드 헤드도 있거든요. 어? 그래요? 아이 교체? 아~~, 아 이제 감염이 조금씩 아 올라오는 장면. 아 이게 베놈들 보면은 오픈마스크 했을 때 약간 이제 얼굴에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아그 장면을 좀 생각해서 보면 눈도 원래 맞네. 히터! 어, 또... 좀 약간 이렇게 데미시를 보면 피멍든 그런 느낌 나고 했잖아요. 네. <웃음> 네. 토마디도 그랬고 그죠? 네, 그 스파이더맨 3에 나왔던 그 샌드위치 스파이더맨 3에도 보면은 애노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빨까지지? 아, 날카로워진. 아, 맞아. 입을 이렇게 파가지고 빼 벌려가지고 이빨을 좀 넣을 생각까지도 못했죠. <웃음> 순정과 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아. 오. 아, 이런 상상력들이 또, 우리의 또, 약간은 식어버린 마블뽕을 또충전한거 아니겠습니까? 우와. 자, 이렇게 오늘 아이언데드님을 모시고, 여섯 채의 커스텀 작품들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섯 채 중에 어떤 게또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자, 함께 한 소감 또 한번 어... 들어봐야죠. 생활비까지 왔다. 1년 전에. 형님, 형님이랑 또 방송을. 보년 음, 만에. 네. 아, 또반가 새롭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또 다음에 또 좋은 작품 나오면 또 나와서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제작 과정들 자세한 거아이언데디님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또 영상 보시다가 어나 주변에 이런 커스텀 잘하시는 분들 있다, 유니크한 피규어들 모으시는 분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아이언데드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언데드님 유튜브도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